오늘 모처럼 당신이 웃었습니다. 옅은 웃음이 아니라 아주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. 오랜만에 당신은 수익을 낸 모양입니다. 얼마를 벌었느냐고 묻지 않아도 나는 압니다. 많은 돈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 큰 돈은 아니지만 비록 적은 수익일지라도 나는 당신이 웃을 때의 행복을 느낍니다. 당신이 주식을 하는 동안엔 저 역시 당신 못지않게 가슴 졸이며 안절부절입니다.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모니터 앞에 앉아서 두 눈이 충혈되도록 모니터만 바라보는 당신 외출을 하고 싶어도 당신 식사 때문에 외출을 하지 못하는 제 마음 당신은 모르실 겁니다 당신이 주식을 시작한 지 3년째 자꾸만 늘어가는 빛 그리고 당신과 나의 흰 머리칼과 주름살 제가 죽기 살기로 당신에게 주식을 하지 못하게 한다면 아마도 당신은 주식을 하지 않겠지요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타이에 의해 당신이 하고픈 걸 못한다면 당신은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늘 아내의 눈치만 살피겠지요 제가 바라는 당신은 실패하든성공하든늘 당당한 모습입니다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당당한 당신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억지로 말리고 싶지 않습니다 언젠가 당신이 옳지 않다는 걸 알면 스스로 그만두리라 믿으니까요 성공하든 실패하든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제자리를 묵묵히 당신의 아내의 자리를 지키고 있겠습니다 내일도 당신이 오늘처럼 그렇게 웃었으면 좋겠습니다